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. 오토바이 사망 사고의 수익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에 해지권 행사는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전지법 2019나 107706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, 가 설명의무 이행 여부, 계약 전알림무 사항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현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와 운전 차량의 종류에 대하여 물으며 그와 함께 보험 가입 후 직업 또는 구체적으로 하는 일, 오토바이 및 차량 운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약관상 계약 후알림무에 의하여 피고에게 알려야 합니다. 라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륜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통지 의무에 대하여 망인에게 설명하였다 할 것입니다. 나. 해지권 제척기관 도과 여부 원고가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기재 내용과 첨부된 서류들의 종류,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적어도 그와 같은 서류를 받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이륜 자동차를 이용한 배달 업무 중 발생한 사실은 물론 왕인이 그와 같은 위험변경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. 갑 6호 중 손해사정서를 받아보고 1개월이 경과하여 원고에게 도달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 제척기간이 도가한 뒤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입니다. 그러므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다고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